안녕하세요. 대구의 아파트들이 일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하락폭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시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는 일부 되고 있지만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하는... 로테이저가 나올 수가 있죠. 거래 자체가 안되면 하락을 했는지 상승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금기에 일부 거래가 좀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락폭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동의 로터캐슬더퍼스터가 최고가가 10억6천에 거래되었다가 2월 5일날 6억26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40% 하락을 했고요. 황금동의 개스골드파크 4단지가 기존에 9월달에 12억 6천에 거래되었다가 현재 8억 3천에 거래되고 34% 하락을 했고 가격은 무려 4억이나 빠졌는 금액입니다. 남산동의 청라일스 사이가 20년 12월 15일날 거래가 되고 23년 2월 4일날 9억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5억 5천 43% 하락을 해서 손해는 4억 정도를 봤다. 그리고 대천동의 월성 삼점그린코아 21년 3월 달에 8억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2월 4일날 5억천만 원 거래가 되었고요. 달슨파크 프로지오 마찬가지 21년 2월 달에 7억 4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2월 4일날 4억 7,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대구역 센터를 자의 같은 경우 25평이 8월 23일날 5억 4,500에 거래가 되었는데 2월 5일날 3억에 거래가 되었죠. 2억 4,500 손해입니다. 44%나 하락을 했고요. 대구역 센터를 자의 마찬가지 21년 8월 달에 5억 4천 5백원 거래가 되었는데 23년 2월 4일 날 3억 1 5 0 0의 거래가 되었고 유라 로게캐을 마찬가지 예전 21년 5월 달에 6억 7천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2월 6일 날 4억 5천 거래 마이너스 2억 2천 이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만 오래된 구축 아파트 마찬가지 보성 같은 경우는 3억 9천에 거래되었는데 지금 23년 2월 4일 날 1억 8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53%나 하락을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유천동의 월베이차 아이파크 21년 7월 달에 5억 6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23년 2월 7일 날 3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남산동의 극동 스타클래스 21년 2월 20일에 5억 3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의 2월 6일 날 3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은자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만 은 대부분 40%, 50% 정도에서 최고 가격 대비 2, 3억 정도는 장난처럼 가격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가 대비로 해서 40%, 50%지만 은 사실 거래를 실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3억이다, 4억이다, 2억이다 다 손해를 받는 거죠. 고성동의 오페라트로엘 시민의 숲아파트, 아따 이름 길다. 자 최고가 5억의 거래가 되었는데 23년 2월달에 3억의 거래가 되고 마이너스 40% 포켄프로지오 마찬가지 최고가 5억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2월 4일날 3억 6천, 1억 9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어동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최고가 6억 5천에2 5평에 거래가 되었는데 2월 4일날 3억 6천 5백 28% 그래도 많은 손해는 보지 않았네요. 숙전형 화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 마찬가지 6억 5,800에 거래가 되었는데 2월 4일날 4억 7,900에 거래가 되고 27% 하락. 달성파크 프로제어 같은 경우는 21년 4월달에 거래가 6억 7천0에 거래가 되었는데 2월 6일날 4억 9,800 그리고 화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도 5억 3,500에 거래가 되었는데 2월 7일날 3억 6,300 대부분 2,3억씩 손해를 봤습니다. 홍덕동의 화성파크 드림 22년 1월 10일 날 5억 3천 5백에 거래가 되었는데 2월 7일 3억 6천 3백 32% 하락하였고요. 세천 한라비발디 최고가가 4억 3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2월 5일 날 2억 6천에 거래가 되었고 유라동의 이편한세상 마찬가지 21년 10월 14일 날 5억 2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23년 2월 4일 날 3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만전동 삼천 그린코아 같은 경우 19년도에 14억 3,800에 거래되었는데 2월 4일날 12억 9천 그리고 육아업의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로 22년 4월 30일날 4억 7천 5백에 거래되었는데 현재 2월 5일날 3억 3천 그리고 평리동의 반도 유보라 21년 2월 17일날 5억 6천에 거래가 됐는데 현재 2월 6일날 4억 2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공기가 덜썩덜썩 거려서 이렇게 뭐 20%다 30%다 저렴하게 구입했을지 몰라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아파트는 더 하락할 것 같고요. 예전 2008년도 제가 기사를 계속 올려드렸지만 은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해서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을 정도로 더 가격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이유들은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해 드렸고 보시다시피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몇 프로가 하락했는지 나오고 있는 거죠. 다사업에 다사역 금호 올린 같은 경우 21년 4월 1일 날 5억 7천 6백 7십구, 그리고 2월 6일 날 4억 3천 6백 7 0만원 그리고 서구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 2월 17일 날 06천, 그리고 23년 2월 7일 날 4억 8천, 신청도 l l c 같은 경우 21년 11월 달에 3억 3천, 그리고 현재 23년 2월 5일 날 2억 5백, 다사업 현대 세남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1년 7월 달에 3억 6천, 현재 23년 2월 4일날 2억 3천, 서대구 영무 예담 마찬가지 20년 12월 29일날 4억 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23년 2월 3억 거의 대부분 1억 2억 3억 정도 최고가가 50%까지 하락을 했어요. 북구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 12월에 달 4억에 거래가 되었다가 23년 2월 4일날 3억 그리고 이천동의 강변타운 마찬가지. 21년 7월달에 2억 9천, 20, 23년 2월 6일날 1억 9천. 그리고 서대구역 반도유보라고 일부 거래가 좀 많이 되었네요. 21년 4월달에 4억 2천, 그리고 2월 5일날 3억 2천. 거의 대부분 1억씩 다 빠졌죠. 그리고 CG 태왕아나스. 21년 9월달에 4억 7천, 23년 2월 5일날 3억 8천. 그리고 대구 안심뉴타운 22년 8월달에 4억 5천, 그리고 23년 2월 7일날 3억 6천, 삼성명가 마찬가지 8월달에 2억 8천, 2월 6일날 지금 2억 1 5 0 0 달소구 도운동 마찬가지, 별매마을입니까? 최고가 1억 8천에서 지금 2월 6일날 1억 1 천, 중신축 신축 아니라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물론 이렇게 거래가 된 것도 대출 규제 완화나 금리가 인하된다는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더 내려서 거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샀는 분들은 또 손해 아닌 손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금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23년 중후반에 더욱더 많은 금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살까요 말까요 전화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또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견딜 수 있으면 끝까지 가보는 거고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팔아야 되겠죠. 1억을 낮췄는데 거래가 안 돼. 그러면 다시 1억 2천, 1억 3천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견딜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내놓을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현 시기에서는 실제 팔수 있는 아파트는 다 팔고 다시 급매물을 구입해서 투자 아닌 투자로 한번 가볼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가장 초급매로 나와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장기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투자 아닌 또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천 태양아나스 같은 경우는 21년 1월 달에 최고가 4억 천 그리고 2월 5일 날 3억 4천 그리고 효목동 동대구 2차 비스타 같은 경우도 최고가가 3억 2천 2월 6일 날 2억 5천 지산동 지산 3단지 20년 11월 달에 1억 9천 그리고 2월 6일 날 1억 5천 우지면에 달성 화성 파크들인 같은 경우는 22년 3월 달에 2억 천에 거래가 되었고 23년 2월 4일 날 1억 8천 그리고 신선동의 우방 프론타운 같은 경우도 22년 4월 25일 날 3억 천 그리고 23년 2월 2월 6일 날 2억 8천 달성 성원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인데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2월 7일 날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이런 9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3천만 원이 빠져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전동의 도선파크 2차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1억 4,600인데 근자 2월 4일 날 1억 2천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래된 아파트들도 아직까지 실거래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은 거래 자체가 일부 많이는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예전보다는 거래가 좀 이루어졌는데 거래되는 금액 자체에 마찬가지 계속해서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을 간단하게 퇴근 아파트 하락에 대한 실거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상황들은 얼마든지 지금 많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상황은 없죠. 그리고 현 입장에서 아파트가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시점이 이 시점에서 23년에서 24년 초반 정도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사실 행보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행보를 하든 아니면 금매물들은 대부분 소진이 되든 그 기간이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2007, 8년도 9년도에 예전 동향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때 그 시절보다는 더욱더 하락폭도 심할 것이고 장기간 행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아파트를 파시거나 구입을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들, 기사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부동산에 다녀보세요. 다녀보신 분들은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많이 다녀봤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들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현재 돈몇 천만 원 모으려면 엄청나지만은 사실 1억 2억 장난처럼 까먹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예전에 구입했는 분들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은자의 은 1, 2년 전에 갭투자나 영끌로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은 상당한 피해 아닌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